하나. 네. 아희귀이가응 네. 물이 더럽다 물을 버리잖아 아물고는 아니야? 여기 가보자 물고기 좋아하는데 아님 아이와 봐봐 어 물고기 있어 짠. 아, 야, 자, 자, 물고기들이 있지 가! 영상은 별로 없었냐? 시청해주서감사 가자 아니 너 봐봐 여기 코끼리도 보이고 음. 어때 할 나? 이런거 벌러나? 시청해서감사니까 맞아, 응. 맞아. 응. 응. 개인으로 집에서 응. 보이네 가자 가자 여기 밖에 동물은 있는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가자 가자, 가자. 아니나 여기 봐봐봐. 잠자 원숭이다. 왔다 왔다 왔다 왔다. 줄수 없어. 아, 조금만 기다 이게 뭐. 자, 햅겹다. 너무 <웃음>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. <웃음> 아이 빨리 와봐봐 이기봐봐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있다. 빨리 와봐봐. 아니, 봐봐봐봐. 봐봐. 원숭이 원숭이. 원숭이 가 아니. 음, 귀여워. 조금만하다 조금만 어, 듣고 싶은데 줄 수가 아, 없다. 저 애들 많구나. 아니, 봐봐. 원숭이 있지? 원숭이. 원숭이지? 유리 속에야 그쵸? 가끔 이거 봐. 잘안 보이잖아. 원숭아. 원숭아, 얘는 응. 아인이야. 어, 깨끗한다 그치? 원숭이 음. <웃음> 아. 주고 싶지 응, 근데 먹어봐. 이거는 못 줘요 이렇게 하면, 응. 이렇게 하면 온다 왔다 왔다 왔다 야안 먹었다 얘들도보다 손으로 먹어 얘들놈 보봐. 우리 애가 쳤어 안녕 원숭아이거 먹는 거줄수 없어 근데 아이가 그거가 이렇게 아 음. 응꼬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근데 될수 없어 너네 우리기수다리기까매 이거 좀 먹어 이좀 귀엽다 야, 주집어 봐봐 두지 묻힌 것 같다 아이고 두지 보 묻힌 맨는쭉 <맨이네. 웃음> <웃음> <웃음> 봐봐 <웃음> 나 걸리지 마라. 가자, 가자. 빛을 봐. 아는 뭐야? 이번에 먹어봐. 그래 하나. 공장이야. 와, 야, 와 공장이다. 진짜 공장 예쁘더라. 와 공장 아니야? 공장이 줘공한테 줘. 치 자라. 공장이 아, 공작이 아. 빗을 봐라. 아죽고 싶어요. 응? 아죽고 싶어요. 응. 아, 죽고 싶어요. 응,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공작이 녀석들? 펼치면 진짜 화려한데 이제 가볼... 안녕 공작이들 어, 공작이들 아, 아, 안녕 얘들아 아, 아, 아, 아, 아, 얘는 코아티다 코아티 먹어봐 코아티? 뭐지? 코 안녕 아 누구 있네 코아티 우와 코아티 있다 저기 봐봐봐 신기하다 우리 쪼 아니 진짜 신기하지 잘 본다. 아니 엄청 신기하죠? 가까이 있는 걸로 보자 아윤이가 잘안 보일 것 같아 데마 진짜 죽여 아아와미역캣 아윤아 일로 와봐 아이으로 아예 아이 개네 그러게 어. 안데 스트레스 받거든 애들미역더라아미역애들이 있다 그자 아니 다커 커는... 찌! 찌다 찌! 엄청네 어, 아빨빨 있지? 바쁘다 어? <웃음> 어? 열일하네 얘기들는어디가 응? 아니 처음 보지 이거? 찌였지이거 음, 좋네 그자 있으니까 다인이가 보니까 좋네, <웃음> <웃음> 좋네. 어떠? 사망 여우다. 봐봐봐. 여우네. 사망 여우들이다. 봐봐봐. 여우야. 여여 여기 있네. 자자 자자, 하고자, 자자. 하고 있다. 자자. 자자. 음우, 자자, 조립다, 자자. <kahkaha> 자자. 자자 하고 있지. 졸립다 저들도. 참고 중이면서. 자자 자자. 자자. 자자 자자 자자 안 자자. 자자. 자자. 자자. 자자. 안녕. 자자 해줘. 애들 자자 안녕. 아들아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나지 뜨 이거 아, 저 입은 안 났어. 오히려 패에 모델이다, 모델. <목소리> <저 소진처럼> 이러고 있는 <목소리> 거 어, <모델. 목소리> 아, 모델. 아, 나인형인줄아겠다 누가 보면 뭐. 나도 <목소리> <좋다, 포즈 목소리> 좋아. <목소리> 와, 진좋아 아니, 나 사진 찍자. 아니, 사진 뭐 찍자. 아니나 같이. 어, 같이. 아, 그럼 되겠네. 아니나. 나. 나 있다. 진 아, 와, 얘네 둘이 진짜 너무 귀엽다. 여기에서. 가만히 있어, 니가? 가만히 있어, 니까 쟤들은, 뭐, 쟤들은 기이 아, 너무, 배우. 배우. 여기 여기 너무 귀엽다. 김치 안에 아, 안 봐라. 여기 안에 김치 안 안에 김치 안에 김치 안에 김치 안 안에 안에 김치 안에 김치 한에 김치 오오오오기다또크레딧 <목소리도> 어? <목소리도> 어, 더. 아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. 이제 움직인다, 서비스 끝났다 제봐 아, 왔다 이 왔다, 이 왔다, 이 아, 왔다. 아, 여기 아 여기로 왔다 체인인지긴다 아이 <목소리도> 음, 귀여워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우와 우와 어 신기해 어 진짜 신기하다 물개야 물개다 물개 와 진짜 신기하다 와아나 물개. 물개 신기하다 진짜 와 엄마도 있잖아, 신기한데 아이는 얼마나 신기할까 와 신기하다 내가 아이거 내가 이 먹는 거 아이. 아이 민 가지고. <목소리가> 어? <목소리가> 어. 밑에 있잖아, 발찜할 투록 어, 조심하래 조심해 움직이지 응. 마아윤 <목소리가> <아인> 어때? <목소리가> <오. 목소리가> <오. 목소리가> <오. 목소리가> 아아아안안아니아안게들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많이 했어 <목소리가> 우와 그치 <웃음> 그래도 그걸 많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해주니까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? 새들이 있어 모여 있어, 그렇지? 내가 모자에 앉았어. 놀랜다, 아이 놀랜다, 아이 놀랜다, 놀랜다. 됐다. 어느 방보아 예뻐. 예뻐. 아 너무 예쁘잖아. 뭐 아야. 새들이야. 이거는 아이니 눈이 땡그래져 가지고. 이거 먹어라. 야, 먹어라. 먹어라. 먹어라. 가먹은거 아니야? 나먹사어 아, 얘 내가 보니까 찌꺼기는 안 먹는가 봐. 아니, 어리둥절하다, 지 아, 이거 있다, 얘가. 여기 중에서도 쟤네들이 좋아하는 게 있는가 봐. 종류가 다, 다 먹는 게 아니라. 그렇 좋아하는 것도 얹어 먹었네, 얘가. 응. 아, 저기 파란색깔 얘 봐봐. 얘 너무 예뻐, 봐봐, 봐봐. 얘 응. 봐봐. 아, 예뻐. 이렇게 예쁘다, 그치, 얘들아. 나도 가볼까, 이제? 음. 따라 나이 안 나, 안 나다. 와알이카나다와 대박. 기가던데. 아니, 그러니까 먹는 게 있으면은. 아, 해나. 누누. 나 가지 난다. 나가자. 에휴, 뭐. 아니, 기니피그. 기니피그. 아빠가 지 선물 사줬지 그때 인형. 기억나지? 어, 그러나 나갈래. 토끼. <웃음> 찌찌, 키찌 토끼. 찌이랑 토끼잖아. 꼬버버. 토끼, 토끼, 토끼. 찌찌. 토끼잖아 그치? 네, 토끼? 아, 토끼 너무 귀엽다 아니 나, 나 토끼? 어? 토끼. 토끼? 기니, 어? 기니티그? 어이! 야, 봐봐 허팝이 위험해 진짜 토끼? 아삭아삭아 아, 아, <웃음> 어얘 너무 귀엽다 깎아줬구만. 응, 옆에, <웃음> 아니 여 그러니까, 아니 아니야 아니, 야, 하이 아니 하이 하이 아빠 가 아니 사진남도 아진 알파카 사진 찍어주세요 여 어, 쳐다본다 모델인가 보다 지금 지금 모델인줄 아는가봐 얘도. 아너 먹어봐 알파카야 모델인가봐 는좋아니까어 <웃음> 알파카 3인 그냥 여기 잠깐만 여기만 안녕 너 모델이야? 어? 너 카메라를 아니, 좋아하는구나 먹어봐, 오 가운데 있을게, 따지고도. 자, 알파카, 알파카, 알파카. 헤이 저리, 알파카, 알파카. 알뽀뽀, 알파카 뽀뽀. 알파카 뽀뽀. <웃음> 그러게, 근데 겁이 많지 새끼면. 이게 뭐봐뭐 뭐? 안녕 알파카, 안녕. 안녕. 아 안녕. 안녕. 안녕 해봐. 안녕. 알파카 안녕. 아이파카 안녕 안녕 아이파카 안녕. 안녕 오 너무 이뻐 너네 너무 귀여워 아이파카 귀여워 얘는 스컷인가봐오 귀여워 어쩜 이래 어쩜 이래 타려고 하니어 아이파카 은나 아이파카 은나 아이파카 알파카도 응가하지응가하지 봐봐 우 어, 아이도 응가하지응가 응아 응응응 나온다 응가응가응가 응아 응응 나온다 왜? 아, 예주 못 생겼어 얘. 안녕! 이제 가자 이제 응. 안녕! 아빠가 안녕! 아빠가 아빠가 녕 아빠가 안 아빠가 안 아빠가 안녕! 안녕! 홍 안녕! 가 안녕! 응? 어, 어. 아홍아빠가 재밌는데? 잘 들어왔네. 어, 너무 재밌는데? 이런 거 좋네. 잘들어네 어, 너무 재네 아, 태울까?